이번 영상에서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영어식 사고를 하고자 할때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문장으로 뭐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말은 그냥 단어만 던져도 되는 반면에 영어는 굉장히 문장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장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이 문장을 항상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문장이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져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뭔가를 설명할 때요. 이두 가지 문장 중에 하나, 하나를 골라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동사 아니면 비동사라는 뜻이에요.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를 쓰면 비동사를 같이 쓸수 없는 거고 비동사를 쓰면 일반 동사를 같이 쓸수 없는, 즉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분리하는지는 여기서 다루기보다는 이제 뒤에 다룰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좀 복잡한 이야기를 써놨지만 이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될 거고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표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일반 동사로 표현해서 내가 표현할 건지 비동사를 써서 표현할 건지 하나를 고르면 된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고르는지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동사는 I do thi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일반 동사가 되는 거고 비동사도 뭐 어렵지 않죠. I am smar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have pp 라는 표현도 있고 can이나 will 같이 어떤 의미가 담긴 조동사 여기선 동사의 성격이라 그러죠. 그걸 붙이는 것도 있는데, 결국 이것도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로 다시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I have done this. 이런 식으로 하고, 비동사를 have pp로 쓰면 be가 been이 돼서 I have been smart.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13, 14장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일반 동사랑 비동사랑 구별을 잘하면 어떤 이득이 되는지, 하나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used랑 be used랑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예문을 하나 그냥 제가 여기 책에 없는 예문을 하나 읽어볼게요. I used to work here. 자, 빨리 말했지만 I used to work here.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일한 적이 있다가 되는 거고요. I'm used to working here. 자, 또 빨리 말했지만 I am used to working here.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 I used to work here. I'm used to working here.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말한 I am used to working here는 나는 여기서 일하는 거에 익숙해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비슷한 예문이 바로바로 바로 구분이 안될때 내가 습관적으로 이 문장이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분리가 되는 게 습관화 되어 있다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I used to swim 하면 나는 수영을 했었어 근데 지금은 안해 라는 뜻이라서 조동사는 d i d 가 숨어 있다는 라걸 바로 알아차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I'm used to swimming. 그럼 나는 수영하는 거에 익숙해 라는 의미로는 이 be used가 돼서요. 이거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의 문장이다 라는 걸 쉽게 쉽게 그냥 구분하시면 돼요. 즉 영어는 일반 동사 아니면 비동사로 다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이 감각이 왜 중요한지 또 하나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요. 의문문이나 문장에 뭔가 제대로 반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말은 뭔가 물어봤을 때 그냥 거기에 동의하면 어 맞아 뭐 그래 이런 식으로만 동의하면 되는데 영어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저랑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걸 연습하면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영어식 사고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장을 요약하는 거. 먼저 예문으로 볼게요. Jacob is not lazy. 이렇게 말하면 제이콥은 게으르지 않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동의를 하면 한국말로는 그냥 그렇지예요. 그렇지. 제이콥은 게으르지 않지만 않지 지이 그렇지 해도 그냥 동의가 되는 건데 영어에서는 이 문장을 동의하려면요. Yes, 그러면 뭔가 어색해요. 이때는 동의하려면 사실은 노 o 를 해야 돼요. 뭔가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한테는. 자, 근데 이 설명을 들으면 이제 우리도 그게 어색하지 않게 될수 있어요. 자, 뭔가 좀 비법 같은 건데요. 한번 볼게요. 우리도 영어 문장을 보면요. 그 문장이 짧더라도, 이렇게 짧더라도 요약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우리의 영어가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Jacob is not lazy. 아까 앞에서 두 개의 시각으로 나눠보자 그랬죠.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 자, 이거는 일단 뭘까요? 비동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주어도 요약을 해요. 제이콥은 남자 이름이니까 히가 되고 비동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he is 하고 not까지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제이콥 is not lazy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이 말을 듣고 바로 he is not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문장이 길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 볼게요. The country that we really love, 그 나라, 우리가 진짜로 좋아하는 나라, Korea, 한국은 continually cares about,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뭐 신경 쓰고 있지, 누구를 people who fought in Korean war,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지, to repay their dedication, 그들의 공헌에 보답하려고 뭐 이런 문장이에요. 자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The country that we really love Korea continually cares about people who fought in Korean w a r to repay their dedication. 하고 길게 말해도요. 원어민들은 이걸 항상 요약해요.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을 봐도 바로 the country가 주어가 되니까 it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거다 신경 쓸거 없이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근데 s가 붙은 현재니까 does를 꺼내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처럼 길게 말해도 결론은 그냥 it does라고 말할 줄 알면 우리가 영어를 쉽게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